스타도, 고, 공포 방송, 넘버 원. 지금은 또마 시대.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오. 어, 잠깐만. 뭐야? 저기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잠깐. 어? 아, 아, 아, 잠시 어? <웃음> <웃음> 와..여전하다.. <목소리도> 와.. 와.. 와.. 와, 와, 와 Oh ho! Oh. <믿나> <믿나> 아. 아.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아..댕댕아 짖지마 그럼 망자를 더 화나게 하는거야 댕댕아 짖지마 부탁이야 계십니까?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예? 저기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했습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별건 없는 것 같아요 네. 어, 현이 왕현이.. 제발 한번만.. <웃음> <웃음> 아, 나가야 돼, 나가야 돼. 나가. 어, 어! 어, 아, 어. 아, 어. 아,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왕자이 죄송합니다. 그냥 둘러보고 나가는 겁니다. 그냥. 그냥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. 예? 그냥 둘러만 보고 나가겠습니다. 왕견이, 왕견이, 아!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 어, 원 어, 십니까 어, 어, 어, 어, 다 너 들어오면 죽어.. 뭐 이렇게 들었어요 네, 들어오지마